네, 예, 요거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저번에 하트 했던 거. 자, 뭔. 한탄하다, 슬퍼하다. 애도하다 거상하다. 자, 우리말로 어떻게됐 매. 그러면서 막 슬퍼하는 겁니다. 어떻게됐매 무슨 일이야? What's going on? What's matter? 막 슬퍼합니다. 지금 거상하고 누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됐 매. 자, 이것도 그냥 똑같습니다. 힘들. To hinder. 왜또 굴러와? 어? 똑같습니다. 왜또 굴러와? 왜또굴거 자, 그 다음에. 왜또 막. 왜또 막. 인도 뜻이 막다 방해하다 회방하다 똑같습니다. 왜또막이막 사이 에 뒤에 왜또막긁고긁고뭐 넣도 됩니다. 전부 다 문장이죠. 센트스 센트런스. 그래서 뭔, 슬퍼하다. 그 어, 어떻게 됐네?하면서 막 울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네? 그다음에 왜 마제 다서 왜 마제 다서? 어막 슬퍼하면서 마제가 경상도 말로 말케 말케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마제 마제 다서 왜 다서서 있노? 왜 이런 일이 일어났노?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리고 왜또 벌떡 서왜 벌떡 서합성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one sentence입니다 one sentence one 하나의 저 vocabulary는 저, 저 캐나다의 민맥 one sentence입니다 하나의 sentence입니다 one sentence 왜또 어? 벌떡 서왜또 벌떡 서서 쫙서 있노 여기 저기 줄을쫙서 가지고 하고 지금 애도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sentence다 자그 다음에 embarrass embarrass 뭡니까 난처하게 하고 방해하고 복잡하게 하니까 왜또막왜또막자이 막을 저번에 한번 보셨죠 아메리카 USA 라코타 라코타 어드레스 뭐라고 했습니까 막고 찾아야 돼 주소 응? 막고 much h a r d 리 r carelessly more recklessly more blindly 찾아야 돼 to find 응? 막 허겁지겁 찾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막호나 여기서 막이나 다 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캐나다나 지금 아메리카나 이게 지금 다 같은 거예요 막고막 아, 왜또막막 방해하고 이러니까 복잡하게 하고 하니까 지금 믹맥이 뿔이 났습니다 자그 다음에 왜또굵고 이건 아시겠죠 이 사전이 1888년 예? 믹맥 이 사전입니다 이게 지금 캐나다 믹맥 아, 왜또굵고뭐 두, 디, 티 이런 식으로 지금 적어 놓은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시럽다 왈로 귀, 귀찮게 하고 막 복잡하게 하니까 시끄럽다 왈로 머리 아프게 왜그러노 난치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e m b a r a s s 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힌들 뭡니까? 방이하다. 똑같습니다. 회방났다 방이하니까 또막 똑같습니다. 왜또 굴러? 여기는 왜또 굴고 왜왜 그렇게 하고 있노? 이런 말은 여기는 왜또 굴러? 아, 왜또 굴고 똑같죠. 왜또 굴고 왜또 굴고. 아, 왜또 막. 왜또막 방이하다. 회방났다 이러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이거 힘들하다. 힘들. embarrass 또막이 단어는 또요 아메리카, 주소를 어, 막 하고 허걱주고 하고 막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이게 케어리스하게 막 으, 어? 주소 막 로버트가 어디 사는가 막 돌아다녀야 되는지 그 라코타의 집을 갖다가 하우스를 T P라고 하거든요. T P. 그 넓은 허허벌판에 T P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어? 로버트, 아, 로버트가 아니고 그, 어, 늑대와 춤을 어디 했나? 늑대와 춤 집이 어디? T P가 어디고?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러플리스는 어? 뭐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쭉 전부 다막 인들 와일러, 어? 짜야 합니다. 이거 우리말입니다. 이거. 왜또 그렇고, 왜또그렇다 시끄럽다. 시끄다. 와일러. 정상도 사투리가 아닙니다. 이거.